900일이 됐어도 저는 항상 이 그들 만날 때마다 그 처음 만날 때 우리가 1위였을 때 그런 좀 설렘 같은 게 있어서 그 마음을 좀 전하려고 해요. 어 항상 볼 때마다 떨리고 자주 봐든 오랜만에 보든 저좀 팬분들 이렇게 만나는 팬미팅이나 아니면 인방이나 만날 때면좀 설레서 괜히 좀 어색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들을 이 카드에 써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전달된다고 해서 공개하지 못하지만 모든 이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900일을 맞이해서 팬분들께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프! 사랑하는 우리 입구, 항상 임팩트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해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하나 싶었죠. 900일 동안 저희는 한결같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4월 14일날 900일이 되는데 어, 900일 동안 고마운 우리, 고마웠던 우리 이프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그런 짧은 메시지를 남기려고 쓰고 있어요 이 900일 동안의 진심을 제 정말 속마음을 한번 담아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빛나 활동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빛나가 되게 오랜만에 그리고 되게 힘들게 나왔다 보니까 그 활동 기간에는 모든 순간을 되게 눈에 감만만 두고 싶었어요 그냥 팬 여러분들의 표정과 그 응원, 소리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9 0기일 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프야 프로포즈 하고 싶어 낭랑하게 냥냥 펀치를 양냥 구백할 거야 백년 만년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빵. 분명하지 않습니까?